할까? 여기 죽으면 주어가 각각, 자, 주어 원이야. 영화나 아니면 뭐, TV 보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동명사 9.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이거는? 자, 그림. 또는 조각품, 감상하기야. 보기야. 어디서? 화당에서. 됐지? 코너. 주어 2. 엔드 나왔잖아요. 마지막인가요, 이게? 주어 3. 듣기야? 뭘 듣기야? 음악대 띠지? 추가 붙습니다. 어디서? 콘서트홀에서. 됐지? 주어 다 끝났나? 그래서 주어 원서부터 주어 3까지 각각. 단수 취급했어요? 목수 취급했어요? 목수 취급했죠? 아니지? 동사잖아. 어? 자, 얘는 펄스인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영화, TV, 보는 거,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이런 그림이나 조각품 보는 거, 그 다음에 콘서트에서 음악 감상하는 거죠?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감상자들을, 내가 목적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감상자들을 다시 위에 대물로만는다는 거. 자이 감상자들 어떤 상태에 놓냐면 이인 이하에다가 놓는다 라야 관계여 이런 관계에다가 놓는다 어최악의 한다 어떤 관계냐면 봐봐 어 이게 뭐예요 감상의 대상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감상의 대상이야? 영화나 TV가 감상의 대상이지. 여기서는 뭐가 감상의 대상이야? 베이팅이나 스컬쳐가 되겠지?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음악이지? 알겠어? 이거, 감상의 대상. 이런 대상들과의 관계야. 광충이 중요합니다. 뭐에 그럼, 요런 감상의 대상들이야. 알겠어? 또는 지각의 대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관계능서가 지금 보이거든요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요거 지금 주격관계능사인데왜주격관계능사인지 알지? 주어가 없으니까. 음, 선행사는 요겁니다. 를 지배해요. 이건좀 단수니까 얘가 나와야죠. 이제 그다음 에 우리가 참고로 참고로 프리벤트 동사는 어떻게 쓰냐? 응? 스탑이나 아니면 프리벤트 동사는 어떻게 쓴다? 뭐킥도 있고, 랜도 있고, 뭐 힌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뒤에 되게 이제 ING가 나오게 되면 요거 지금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 얘가 이거에 행위를 하는 거야.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야. 금지, 방지 동사들이야. 얘네들이 응. 하지 못하게 응. 하는 거야. 주원이 이제 앞에 나왔던 뭐 그랬어? 저거라 그랬죠. 관임이요 알겠어? 감상의 그 대상, 지각의 대상. 음악, 미술, 조각, 품. 어 뜨는 뭐였어? 또뭐 있었니? 어, 영화. 이런 것들과의 관계야. 이런 것들 관계가 관계 때문에 뭘못 하는 거야. 감상자들은 어 바로 행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액터판 나왔잖아. 아이인지부터서 풀 나왔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그러한 대상들을 바로 뭐야 탐색하거나 또는 뭐야 행동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규제를 가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어떤 방식으로 못 하겠니? 어떤 방식으로 못 하게 하는 거니? 어떤 방식으로 못 하게 하는 거니? 방해받지 않는 방식이지. 아? 알겠어?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어, 감상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대상들의 그런 감상의 대상들, 이런 감상의 대상들 탐구하거나 아니면 그는 뭐야? 행, 위를 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는, 막아주는 그런, 그런 감상의 대상과의 관계에 처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감상을. 뭐가? 이런 것들. 어? 귀에 대점들 몇 가지 요약됐죠? 수입취. 요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댐이 뭘 갖는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는지. 어? 응? 여기까지 네. 어.